꼭 챙겨 먹는다고.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 살이 찌지 않게 많이 먹을 방법을 생각해보니 아침 시간에 먹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은 오트밀 110에서 120g 정도 찬물에 먹는다 오트밀을 먹는 이유는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체지방으로 변환되기 전에 전부 에너지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은 오트밀을 갈아서 가공하거나 열을 사용해서 조리하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트밀을 먹는 의미가 없어진다. 가공하거나 요리해서 먹으려면 현미밥이 혈당 지수가 더낮다 먹었으니까 설거지 네가 해. 응? 간단한 아침 운동 감히 내 영역에서 사냥을 하다니 겁들이 없구나. 지금 가면 살려주지. 물때를 보고 와야 한다. 썰물 시간이 되면 운동장이 된다. 오랜만에 입는 시스루. 비오는 날을 기다렸다. 다이어트의 완성은 패션이다. 121kg 시절에 이옷 입고 싶어서 살 뺐다. 너도 입을 수 있어. 사람 많은 곳은 주의하자. 무거운 살을 내려놓은 만큼 순간 치고 나가는 힘이 넘친다. 쭉쭉 민첩성을 강화하는 사이드 스텝. 줍줍을 반복해 심장을 괴롭혀준다. 2분도 안했는데 벌써 심박 150 찍었다. 앞구르기로 숨고르기 앞구르기 2차 시기 예술성 10점 신병력 20점 이제 점심 먹으러 간다. 다시다시 다시. 밥 먹으러 가려면 혼나게 가야지. 점심은 일반식을 먹는다.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 날도 있다. 흰 쌀밥은 반에 반만 먹는다. 딱이 정도? 아니, 조금만 더. 이런 탄수화물반찬 어묵류는딱 한개도 먹으면 안된다 한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다 먹게 된다 그러니 한개도 먹지 말아야 한다 시작은 121.1 오늘은 92.9 총 28.2kg 감량 저녁은 최대한 간단하게 먹는다 버섯, 두부, 닭가슴살, 야채소, 다시마, 로테이션 가끔 치즈도 먹는다 딱 한접시 원팬 타바스코는 중독자 깔끔 오늘 하루 처먹는 거 편집해보니 조금 처먹는 건 아닌 것 같다 식단으로 못 먹는 비타민은 약으로 먹는다 점심에 먹은 순대 냄새 맡은 개토끼 내 입술을 노린다 오늘도 당긴다 당기는 근육은 치킨이다 턱걸이 빨리 하고 치킨 먹자고 유연한 나의 몸은 아니고 한마리에 백조같다 어! 간단한 준비운동 사이드런지 터치다운 다리를 좀더 벌리고 이동을 늘려야겠다 리쿼트 발굽혀펴기는 천천히 10회 푸쉬업 바를 사용하면 손목에 무리가 안온다 물통에 들어있는 젤리 확인 젤리 흔들기 젤리통 스쿼트 할수 없는 어깨 운동을 한다 살처짐 복근 운동 대충 하다가 더 처진다 노력하자 나의 하루 마무리는 108단 콤보로 끝난다. 오늘 사용하고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이제 조금 많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이너스 30kg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조금씩 주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너살왜 이리 빠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내가 살 빠지니까 무슨 죽을뼈 걸린 줄 알고 걱정들을 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 다이어트 독학합니다. I came from the moon, Catch me hollering at the moon.